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 저자님이신 오지혜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지혜 작가님은 올 리치컴퍼니 모두가 부자 되자 회사의 네. 대표시고 은퇴설계 전문가, 금융 전문가로 여러 단체나 기업들의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를 하신 분들, 노년을 네. 즐기시는 분들, 그 노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30년, 4 0년에요 상당히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어, 길을 찾는, 찾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우선, 네. 은퇴 설계, 은퇴 설계는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 아주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은퇴 설계에 헤르다임이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고 이 책에서는 정리해 네. 두었더라고요. 잘 네. 정리해 두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 제가 이제 기업에 은퇴 예정자이신 분들 강연을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가서 경험을 해보고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 음. 어, 기업은 이제 퇴직 예정자, 2년, 음. 3년 남으신 분들을 이제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은퇴가 잘 준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강연의 기회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요. 음. 막상 제가 만나서 이제 은퇴를 준비가 잘 되셨는지 음. 여쭤보면, 굉장히 막연하다. 음. 어, 2,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실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예. 하시고요. 또 어떤 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음. 1년을 이제 은퇴 준비 기간으로 음. 재교육을 음. 시켜주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예. 근데 실제로 1년은요, 너무나 짧다. 어, 음. 그러면서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은퇴에 대한 준비를, 어, 새내기 때부터 했었으면 어땠을까? 음. 이런 후회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 예.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 중에 축 중에 하나는 은퇴에 대한 설계를 은퇴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직장을 시작하는, 어, 이제 내가 소득을 벌기 시작하는 음. 순간부터 은퇴까지 같이 고려해서 준비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우리가 은퇴 후에 시간 한 몇십 년. 네네. 또 성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도 몇십 년. 네. 거의 뭐 비슷한데 사실은 은퇴 이후 시간이 더 어려운 것은 은퇴 전에 경제활동을 할 때는 어떤 제도와 제도에 따라서 떠밀려 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냥 학교를 가고 맞아요.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게 떠밀려 가는 게 있는데 은퇴 이후에는 아무도 떠미는 사람이 없어요 네. <웃음> 나 혼자 있는데 그것을 미리 네. 시간도 비슷하고 근데 요게 후반부가 더 힘들므로 네. 미리 같이 준비해야 되겠다 네, 네. 네, 그런 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고령자 노년층 네.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칭했던 예. 이 노년분들의 패러다임도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노년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이분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이 신노년이라는 음. 용어가요 사실은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예.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인 버니스 뉴같튼이라는 음. 이제 이분이요 어, 인생의 주기를 새롭게 정의를 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노인을 한 그룹으로 봤었거든요 예. 근데 노인을 근데 이제는 생산 활동이 음. 가능한 노인과 아하. 그리고 인생 정말 후반부가 되셔서 이제는 좀 네. 휴식이 필요하신 노인 이렇게 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네. 이제 나이를 보통 55세부터 음. 75세까지를 노년기의 전이다. 해서전 노년기. 음. 그리고 76세부터 85세 정도까지를 후기 노년기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죠. 그래서 예. 어, 저는 이 구분이요, 음. 지금 이제 백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는 이제 환갑잔치 굉장히 크게 음. 했는데 <웃음> 요즘에 어, 내가 환갑이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예. 사실은 이제 칠순이 되셔도요, 칠순도 크게 안 하는 맞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귀를 예.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정말 노인이지만 노인처럼 하고 다니신 음.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정말 노인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음. 그리고 노인 본인도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예. 거. 예. <웃음> 이게 정말 가장 음. 큰 음.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을 해봤어요. 예. 55세에서 75세까지를 전 노년기. 그 다음에 75세부터 85세를 후 노년기.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하면. 네. 진정한 노후는 75세부터네. <웃음> 그죠? <그쵸>? 렇그죠 <웃음> 그래서 예. 사실은 그 앞단에, 그 그러니까 55세부터 이 75세, 어떻게 보면 20년이잖아요. 예. 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 지금 그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50대 이상이 되시는 음. 분들은 내가 이제 은퇴 몇년 남아서 이런 거 맨날 계산을 예.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막상 55세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셨을 때난 내일부터 계속 쉴 거야. 이런 음. 생각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액티브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음. 그래서 신노년을 액티브 에이징, 그래서 음. 이제 액티브한 노년의 어떤 삶을 만들어가는 음. 거다 이제 얘기를 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는 50대 이후에는 무조건 보수적인 투자를 하세요.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40년을 맞아요. 지금 네네. 갖고 있는 자산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 40년 동안 보수적으로 예적금만 음. 해서는 어,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50대 정도 되셨을 때부터도 투자를 이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는다. 음. 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예. 물론 이제 리스크에 어떤 차이는 있지만 음. 예적금만 하기에는 아직은 젊은 나이다. 음. 그리고 자산을 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예, 보고 있거든요. 예. 75세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탈피해서 네. 어, 하다 못해 뭐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면 좀 중립형으로 하더라도 네, 그렇죠. 너무 75세까지는 돈을, 예, 근데 뭐 은행 기준으로 네.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네, 맞아요. 그죠? 이게 시간이 너무 길기 네, 때문에 네. 또돈 가치 측면도 있고 네. 예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75세에서 85세, 네네. 여기까지는 이제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는 노년이다, 그죠? 네네. 노년인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제 노후에도 소득이 네네. 또 자산을 노후 준비에 필요한 만큼 형성하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 은퇴 기준, 일반적인 네네. 아직까지는 이게 뭐 60세나 65세인데, 네네.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전노전 노인기, 네. 즉7 5세 이르기까지도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인 박람회 같은데 취업 박람회 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네. 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럼 어 65세 이후에도 네. 어떻게 하면 재취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어 말씀을 해줄수 있을까요? 어, 제 취업을 할 때, 음. 저는 이제 뭐, 눈높이를 낮추세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눈높이를 낮춘다기 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 어, 음. 이거를 저는 좀 선택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눈높이를 낮추면 자아가 조금 내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이미지를 바꾼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어요. 어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음. 이제는 내가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음. 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런 일도 해볼 수 있어요라고 음.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시게 된다면 음. 어 좌배 종류는 굉장히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어 제가 아는 분은 맨날 과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는, 과거에, <웃음> <웃음> 과거에 내가 이런 일도 했었고, 어. 나 이렇게 잘 나갔다 얘기만 어. 계속 이제 향수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어 과거 얘기가 굉장히 좋죠. 그분의 예. 진짜 삶의 이야기니까 하지만 그 얘기만으로는 미래를 음. 이끌어나게기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년의 삶을 음. 살고 계신 분들한테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봄을 도와주는 아하. 어, 대상으로 이제 인식을 변환시키는 예. 이런 예. 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신노년의 어떤 시기에 음. 이제 우리는 노인하면 보통 돌봄의 대상이라고. 많이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신노년기까지는 적어도 내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음.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어, 경험했던 지식이나 음. 경험들을 사회에 환원해주겠다. 예. 그래서 내가 뭔가 사회 어떤 구성원으로서 예.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입장이 됐다라고 어떤 음. 이미지를 바꾸시게 된다면 예. 저는 오히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굉장히 음.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요,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어른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너무 이제 지금 불확실성이 음. 높아질수록 어, 삶에 대한 지혜나 경험을 가지신 어르신들의 예.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근데 어르신들의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많지가 음,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어, 정말, 어, 내가 경험했던 음. 그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20년, 30년씩 근무하신 음. 거 굉장한 정, 저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자산들을 내가 나눠주는 입장이 음. 되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음. 되실 수도 있죠. 음. 음.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청년들이 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음.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안 들으려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러려면 네. 이 어른들도 청년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넓히는 것은 굉장히 또 노년에서 행복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려면 이 서피치 훈련이나 네. 공감 훈련이나 네.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일단은 책을 많이 읽으시게 책. 되면 네. 저는 그런 감성들을 계속 음.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 문자를 많이 읽으시고, 활자를 많이 음. 읽으신 분들은 소통이 되거든요. 예. 근데, 어, 책을 많이 안 읽고, 그냥 본인의 어떤 경험, 그 생각만 계속 음. 이제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게 예. 되면 은 사실은 가까운 가족도 소통하기가 맞아.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책을 계속 읽으시고 신문도 읽으시고 어떤 미디어, 어떤 음. 매체들을 계속 소통해서 이제 보고 계신다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예약해 볼수 있는 주제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듣고 보고 계시지만 네. 이 듣는 것과 활자 글을 읽는 것은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네. 예, 글을 읽으면서 그 활자로 통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데 네, 네. 이게 듣기만 하는 것은 네, 맞아요. 대체로 스쳐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는 <웃음> 검색하고 사색의 차이인데 예. 어,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판적 사고 능력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문해력이 요즘에 청년들이 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책을 <웃음> 많이 읽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다들 예. 궁금해해요. 그래서 예. 서점에 사실 어떻게 하면 음. 잘살 것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예. 3, 40 2 0 대들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왜냐하면 잘 살고 싶거든요 예. <웃음> <웃음> 그래서 예전에 고전도 많이 읽고 아. 이런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저는 어, 이러한 소통의 어떤 기회들이 음.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나지 예. 않을까 이것도 사회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예.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돈을 지배하는 서른한 가지 부의 도구도 잘 팔리네요 네. 저도 읽어보았지만 어, 꼭지 꼭지마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페이지들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웃음> 자, 오늘 이렇게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 베스트셀러 저자이신 오지혜 작가님과 1편을 통해서 함께해 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움 많이 되셨죠? 진행하는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 관심 있는, 있는 분들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한 시간 내어서 바쁜 시간에 하루에서 또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오지혜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